어리? 음. <웃음> 자 시작할게요 네. 우리 언니야가 사주적으로 어, 자기 감정의 충돌이 좀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많아, 그렇지? 근데 속은 엄청 잘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많고 또 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이, 이 시선 시선적으로 시선적으로. 내가 예쁠 받는 그런 이 외모의 소유자는 못돼. 자격지심도 많아. 자존감도 낮아. 근데 내면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 튀고 싶은 욕구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다잘 되고 싶은데 눈치를 봐. 선입견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고 있어. 혹시 내가 욕먹을 짓을 했나? 욕먹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런 우리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보잖아. 그런 게 나를 자꾸 괴롭혀. 그리고 나를 존먹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하면 신병과도 같아. 본인이 신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신병처럼 뭔 소리가 자꾸 들리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뭔가 내가 꿈자리가, 미쳐버리고 돌아버리겠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 괴로워. 근데, 이, 이, 우리가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삼재도 겪, 삼재도 겪었는데, 삼재도 좋지 않은 삼재였어. 그러니까 내가 또 내가 몸을 떠돌지 않아도 뭐 떠돌이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러니까 금전도 매일매일 풍족하지가 않고 말라. 그치? 그리고 본인은 또한 가지 안 좋은 게 마음이 여려. 내가 줘야 될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없는 금전에또 쪼개서 또 줘. 또, 근데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자도 좋아해. 그치? 근데 사랑도 잘안 돼. 그러니까 이 스물아홉을 넘기는 서른, 서른 살이 됐지, 그치 않아? 스물아홉이 되고 서른 살을 넘기면서 결혼에 대한 압박감, 돈에 대한 압박감, 금전에 대한 압박감 나 뭐했지? 나뭘 하지? 근데 이게 죽고 싶을 만큼의 압박감이라고 보여지거든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응, 맞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 엄청 힘들었어요 음. 한 3세 이후에도 계속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래. 조금 뭔가 일 하고 벌긴 벌고 쉬 하는데 건강적으로도 좀 그래가지고 이런 신경질적이면, 이런 신경성이면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밀량박가들이다 건강에 좋지가 않아. 밀량박가들이이 응? 이, 이, 이 본인 언니의 이 가족들 성을 들어가 보면 네. 이 가족들도 다 골골골 하지든지 아니면 어디 잡고 들어오든지 어디 아프다 소리 하든지 내부가 하면 허리라도 잡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이기적이야. 다 나만 받달라고 하는 게 있어. 그렇지 않아? 은연 중에 있는 것 같긴 해. 아니, 그니까,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닌 척 하는데, 음. 막 완벽히 막 튀고 싶지도 않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고. 뭐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근데 음. 또 저, 제가 저를 또 제어하고 막, 음.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그니까 제가 좀 저한테 주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음. 남한테는 다 관대한 편인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병이야 이게 착한 컴플렉스거든 근데 본인도 어디 가서 대놓고 뭔가를 요구하는 성품이 못 되지만 은근히 바란단 말이야 근데 아, 본인 가족들도 그래 어... 몇째야? 저는 두 명인데 둘째 막내 음... 위로는? 음, 오빠 한명 있어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이둘 관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 아 오빠랑은 되게 좋아 오빠랑 좋아? 네. 어, 어, 어, 어. 엄마 아빠 만큼 더 가까워요 가까워? 오빠가 많이 음, 케어를 해줬어요 c a o c a c a 스 cacao, cacao, cacao, cacao, cacao, cacao, 생이요 그냥 서로 안쓰러운 안 a 러운 a 밖에 안돼 a c a o c a 둘은 o c 이 c 네. 이 o cacao, cacao, 어 a c a o c 본인이, 본인이 나만 생각하면 또 틀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이 둘은 서로가 도움이 된다기보다 그냥 안쓰러운밖에안 돼. 음. 그러니까 서로 돕고, 누가 누구를 돕는 관계는 되지는 못해. 정신적으로 그냥 내가 타인보다는 이, 난, 이 사람이 편한 것 뿐이야. 음. 타니, 타인보다는 나를 진짜 찐으로 걱정해주는 그래도 네,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위안을 삼고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게 결단코. 음. 갈라설 수 있는 사이로 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는 서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요 음. 음. 본인은 음, 전문직으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게 단점이긴 한데 자꾸 떠돌았어요.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래서 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회스케 일반 회사에서 음. 그런 세무사 관련 해가지고 일하는데 음. 그 전에는 서비스도 또 해보고. 뭐 간호, 간호조무사도 했었고 음. 일반 또 회사 그냥 이런 서류하는 데서 다녀봤고 음. 뭐 카페에서도 했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여러 개를 좀 학생 때부터 알바도 많이 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떠돌았어요 음. 저도 안정적이고 싶은데 음. 좀 건강적으로도 아예 출퇴근 할수 없을 정도 아프기도 했었고 음.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돈은 없으니까 또 벌어야 되니까 또또지 음. 주삼주산도 나가고 음. 또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계속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잘하는 게 없잖아. 뭐 잘하는 게 이렇게 확실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딱다 중간이에요. 들어가면 음... 제일 그러니까 들어가면 적응력이 제일 빠서 제일 잘하긴 하는데, 그 이상을 가기에는 제가 뭔가 항상 뭐지? 잘하고 있어도 불안해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불안해하고, 뭔가 그러니까 확실히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언니는... 어, 언니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 음. 왜? 자기가 관심 받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남을 위해 희생해서 남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뭐 매니저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간호사라든지, 남을 보필한다든지, 나를 갈고 닦아서 누구를 조금 빛낸다든지, 이런 일은 할수 없이, 어.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본인, 본인한테 잘 맞는 거 뭐, 내가 컴퓨터를 잘해서 IT 계열로 가든지, 음, 아니면은 아주 전문직, 뭐 이런 뭐, 뭐, 뭐 뭐지 광고성 디자인 기획을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커피를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내가 창업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되지 본인이 남 밑에 들어가거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이 계속 목이 마른다고 아, 답답하단 말이야 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음. 막상 관리직을 준다고 하면 제가 불안해서 안 한다고는 하는데 또 막상 보면 남 밑에 있으면 제 적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러면서 저, 제가 바라는 게 마, 직원인데 사장 마인드로 바라는 게 많아지고 음. 답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관리, 이게 제가 사장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가지고 혹시 계속 떠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가면 떠돌아 아 계속요? 이렇게 가면 은뭐니육십 먹어도 떠돌아 안 해본 일이 뭐 있겠냐 이 직업으로 치면 30가지, 0가지 50가지도 되지 안 그래? 맞아요 이거 해보고 조금 그리고 말할 말은 맞아 저 전에 그거 해봤어요 얼추 잘하기는 해 근데 딱, 딱히 잘하는 게 없어 맞아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면 네. 맛이 없는데 안 그래? 그렇죠 근데 그건... 그렇게 어...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것보다는 네. 뭐 컴퓨터 관련해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꾸준히 배워서 진행을 하...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직업이 너무 떠돌아. 그리고 직업이 또도니까 남자도 떠돌아. 아... 마음에는 참.. 난참 마음에도 안 차잖아. 아니, 사실 남자를 만날 게 없었어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는 그냥, 그 남자니까 관심이 있는 거지. 막, 그렇게 엄청, 아까 그러니까 없다고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하는데, 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서. 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 있었던 거 같아요. 감이 나중에. 맞아요. 엄청 낮아. 설레기는 무지 설레도 뭐가 안 <웃음> 되잖아. <웃음> 나는 어, 혹시나 나를 좋아해주면 정말 맞아요. 나는 너무 행복한데 좋아해준다고 해도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불안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이 사주적으로 본인이 어... 충살이 들어가 있는 사주예요 충살충 뭐냐 나 충살 충은 궁합적으로 부딪힘을 뜻하잖아 네. 근데 태생적으로 내가 나랑 충돌이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야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부모가 사주를 팔아주거나 명달이 명달이 복달이 걸어줘가지고 이 불안감을 완화시켜줘야 돼야 본인이 뭔가 전문적으로 캐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끝없이 밖에서는 흠 하고 웃지만 속안에서는촥꾹꿍꾹꿍꾹꿍꿍 싸우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래. 맞아. 그러니 그러니까 괴로워. 잘 하고 싶은데 님무 늦은 것 같은데 어쩔까, 이. 그치 뭐 어쩔까. 우리가 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빌어주는 자 빌어줘야 되는 이 자녀가 있잖아 그치 네. 본인이 그런 자녀야 아. 그래서 부모가 이이 이 무속을 조금 깨달았으면 좀 다른 인생을 살았을 수 있고 음. 또풀어줬으면 본인이 조금 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 줄수 있는데 본인 같은 케이스는 부모가 귀는 귀가 어둡단 말이야. 이, 이 무속의 귀가 어둡고,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네.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아, 내가 나 자신을 닦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처럼 본인을 닦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 음,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제가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본인은 인복도 부족해. 수, 근데 인복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충돌이 너무 심하다고 보면 아... 되는 거야. 크게 사고치지만 않을 뿐. 아, 맞아요. 크게 어긋나지만 아, 않을 뿐. 맞아요 크게 그건 없는데 음. 그렇게 한것 같아요 항상 그게 가족한테 미안한 게 계속 알려있어가지고 그니까 이, 이 마음은 사실 겉보기에는 아이고 씨가 좀 열심히 하지라고 해도 이 속을 들어가 보면 눈물이야 엄청 슬퍼 그치? 네 어, 엄청 슬퍼 어. 그래도 나름 잘 참고 살았어 그렇잖아 어, 휴지 좀주세요 어, 어떡하냐 이거 어디부터 해결해 줘야 되고 어디부터 풀어줘야 될지 진짜 난감하다 어, 어,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 건강적인 것도 병원 막 다녀도 이유를 다못 찾았거든 신병과 같다 그랬잖아 네. 본인의 스트레스는 신병과 같다 그래 이유도 모르고 아프고 근데 이유가 이게 나 자아 충돌이거든 이게 성격이 사주팔자라는 게 무서워 근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주는 행복할 틈이 없어요 행복해도 행복을 인정을 안 하거든 그렇잖아 네. 어. 그래서 신병과 같은 이유도 모르는 아픔이다 하는 거야 진짜 그 정도였어요 맞아 처음 이제 신청 드렸을 때도 그때는 1년 동안 아예 방밖에 못 나왔거든요 상태가 음. 너무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이유가 뭘까 음. 되게. 음, 음, 근데 신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절대 할수 없거든. 뭐가 들리거나 <웃음> 보이지도 <웃음> 않잖아. 아픈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 막 다니, 병원 다 다니고 음. 막 해봤는데. 음.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제가 정신적으로가 제일 큰가보다 하고 컨트롤 하려 해도 계속 마음이 부딪히니까그치안 되더라고. 음. 손좀 줘봐요. 음. 힘 빼고. 음. 근데, 누구랑 살아, 지금? 다 같이요. 혼자 살면 안 돼? 어, 그게 좀 경제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음. 제가 엄청 거유 안 와서. 아니, 그러니까, 음. 뭐, 물론 살면은 언젠가 혼자 살겠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좀안 돼서. 음. 근데, 본인처럼, <웃음> 네. 남의 기운을 받는, 뭐, 뭐, 무당이라고, 무당 사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의 기운을 받을 때, 자아 충돌이 많은데, 남이 하는 이 훈수가, 좋은 영향을 음. 끼치지를 못하거든. 음. 근데 지금 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크지 못하는 또 그게 있는 거야. 음, 음. 그렇지? 그 혼자 있는 게더좋은 오히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엄마 아빠가 2, 3층에 살면 내가 1층에 음. 뭔가 이제 현관문이 다른 음. 위치에 있다든지. 그 동네에서 옆집에 뭐 원룸에 내가 따로 나가 산다든지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 깨지지만 본인은 이 집안에서 자기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방이 분리가 그나마 돼도 분리가 돼도 지금 봤을 때는 현관을 따로 돌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현관을 따라돌더라 어차피 내가 살짝만 나가면 식구들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을 바라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본인한테 다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아... 내가 클수 없는 것들도 이 사주적으로 이 부모를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자아 충돌이 있지만 부모와도 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오빠와 관계가 좋지만 이 애증 애가 그러니까 애사스러운 애증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 서로 그냥 계속 안타까운. 아, 그렇그 마음이 있긴 한데 그니까 가족들도 그걸 다 가족 솔직히 가족 덕에 살고 있긴 해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솔직히 그렇지. 근데 음, 음. 그, 그 미안한 거나 이런 게 제가 커서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공간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공간 분리를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한테 선택을 써서 뭐 누구야 너 어떤 방 할래 해서 선택하더라도 그한 공간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압박감이 있었다고 라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 그늘 아래 큰 식물과 같은 거야. 음. 그러니 해를 볼 시간이 없고 아팠다 한데 많이 못 자란 거야. 아. 그래서 본인이 더 건강하지 못하고 그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여래 절에 많이 헤매인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누군가랑 함께 사는 건 좋지만 본인이 만들어가는 가정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본인이 자식하고 아. 함께 살아야 되지. 아. 윗물에 들어오는 물은 오빠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오빠도 벗어나야 돼 누구 하나가 아니야 이 가족은 안쓰러움으로 매만져 있지 사실 좋은 관계라고 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 둘다 그러고 있으니 그치? <웃음> 오빠도 완전 그냥 오빠는 거의 그냥 집에만 있, 이 모든 일도 집에서 하고 이래서 음. 다 계속 있다시피 하거든요 음. 거의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저 빼고는 웬만해서 다 집에만 있거든 일집 일집 이렇게 음. 계시고 같이 음. 맨날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음, 음. 더 많이 붙어 있었어가지고 아, 반갑지가 않잖아 어, 그, 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음, 가, 음. 뭔가 그냥 안, 살짝 있, 당연한 존재가 된것 같아요 그냥 음. 나가지 않는 그게 당연한 느낌? 음. 여기 과정엔 미움은 없어 이가족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은 없어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우리가 가시가 많이 달린 손은 쓰다듬어도 피가 나 자식이 잘못커 응? 조금 씩씩하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이 마음은 그러하지 않죠 행동이 그러하지 못하고 늘 헤매인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본인이 지금에 와서 미소를 짓고 얘기하지만 재작년에만 와서도 정말 기로야. 안 그래? 맞아요. 심지어 그냥 1월까지만 응. 해도 거의 응. 그랬었어요. 12월 응. 1월 이때까지. 그리고 화병도 있어. <웃음> 이 화가 죽지를 않고 열기가 계속 올라 화병도 들어간단 말이야. 어떡할래? 이건. 이거 이렇게 다스릴 수가,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이거는 귀신의 병이고 신의 병이고 음. 이 인간의 마음을 자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 본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채찍질하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거는 진짜로 공들이는 수밖에 없다. 음. 뭐, 뭐, 진짜로, 뭐, 내가 뭘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어, 기도를 하고 사시는, 그러니까 초를 켜놓고 사시는 거. 무단식 맡기는 것도 좋고, 본인 스스로가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갖고, 좀 운동으로 아. 케어하시는 것도, 내가 운동을 있잖아. 내 신체에 벅찬 운동을 하면, 네.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 아.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넌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한참, 그래서 제가 계속 너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그땐 다리를 절진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빡세게 했을 때는 또, 좀 되게 좀 괜찮았어요. 좀 그나마. 힘들었던 살, 삶 중에 조금 나은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또 다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음. 이렇게 격한 걸못 하게 돼 운동을 이제 걷는 음. 거 앉는 거 서는 게다 아, 아파서 음, 음. 사실 지금 근한두달 그, 근 사이에 갑자기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음. 또 언제 나빠질지 몰라서 좀 항상 조심은 하고 있거든요 음.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나중에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은 잘 꾸릴 수 있, 있는 지금으로는 안 힘들어 안 지금으로는 본인이 남자를 못 만나는 사주가 아니라 네. 내가 내품 안에 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어. 거야 내가 누가 들어와도 일단 밀어내기 바쁘고 음. 또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왠간이 적극적이지 않은 남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인이 좀 어리숙하고 그치? 네. 그래서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식구들한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나 자신을 조금 음, 음, 네. 케어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금 변해보는 게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건 운동인데 본인 말대로 힘든 거할수 없고 좀 재미있는 거나 음. 스피드하지 않은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필라테스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걸 폴리텐스라든지, 뭔가 뛰지 않고 하는 이런 나를 조금 극적으로 음. 올리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히. 네. 본인은 꾸준히가 안 되잖아. 요 맞아요. 그게 제일 음. 어렵겠는데, 음.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계획을 해서, 음. 지금 이제, 꾸준히 할 생각으로 이제 목표 잡고 알아보고는 있어요. 회사 이제 근처로 음, 해가지고. 네. 음, 음, 음, 음. 또 제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돈을 내면 되게 열심히 가거든요. 음. 없는 돈에서 내서 다니는 거니까 음. 그래가지고 어 근데 들어보니까 더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봤을 때는 자살 본인이 자살고가 들었었어요. 한번 네. 그 앞전에 그치 맞아요. 멀지 않은 앞전에 자살고가 네. 한번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 수는 넘어갔어. 네. 근데 37, 38, 덟이 되면 또 와요. 또 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 진짜로 음, 예뻐지는 거내 몸이 예뻐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먼저 진행을 하시고 네. 어차피 지금은 돈못 모아 네. 음, 돈못 모으거든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어, 아마 그 운동을 조금 하시면서 본인 고비를 넘으시다 보면 은 자신감이 붙을 거야 그리고 나보다 신경 쓸게 많아져 근데 여기서 가족은 배제하셔야 돼 가족은 주지도 받지도 마르셔야 되는 이 인시, 인지 시인 속에 들어가야 되고 네. 내가 가족을 챙기는 시점은 4 5시 넘어야 돼요. 아, 음. 45살이 넘어야 내가 가족을 책임을 지고 가족을 어여뻐라 하는 위치가 되고 시기가 되니 45살 이성까지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나와. 그거를 가족들도 원해. 굳이 바라지를 않아 아, 맞아요. 어, 너나 잘 살아 이놈은 가시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어, 너 시집이나 가이 가시나야 막상 어. 제가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엄청 크거든요 응. 제가 마음만 효녀죠 마음만 효녀예요 그래서 항상 가, 너, 너가 잘 사는 게잘 사는 거고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도 해준 거 없으니까 바라는 거없 이렇게 하시는데 음. 그냥 또 뭔가 딸로서는 참 음. 본인 45시 되기 전까지 부모가 어떻게 되지 않아 아. 그리고 오빠도 어떻게 되지 않아 본인이 일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okay.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아직 할수 있어. 딱 죽기 살기로 3년만 한 운동을 3년을 다녀봐. 음,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정말 그 강사를 해도 돼. 어차피 본인은 지금 지나온 이 직업 중에 하나를 잡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 <웃음> 다 초보야. <웃음> 네. <웃음> 다 초보야. 그래서 나는 본인이 한 마흔이 한 서른 여덟이 아홉이 되거나 그쯤에 대해서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기 장사를 하거나 자기가 했던 분야에 대해서 그 프리랜서로 뛰거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기억력 좋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기억력이 엄청 좋아 그리고 셈도 빨라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언어를 자꾸 들어갔으면 언어로 강사가 됐을 수 있는 수준이고 네. 어, 그러, 그렇게 되거든 상황 기억법도 좋고 이 글의 기억법도 좋고 응? 네.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살려야 돼 네. 음. 너무 남의 것만 바라보잖아 남이 잘하는 것만 본인이 가지려고 가. 내가 잘하는 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 네. 안 그래요? 맞아요 음, 초딩같이 <웃음> 생겨가 그러니까 음. 뭔가 항상 저는 다 잘하는 게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같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잘해서 칭찬을 해줘도 이 뭔가 부족한 거 같고 그냥 하는 말 같고 좀더 더 그러니까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게 계속 있던 거 같아요 하나라도 잘해 <웃음> 뭐 동작 그런다 한 개라도 잘해 <웃음> 지랄 연병 떨고 앉아있네 이런다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네. 에휴, 근데 나 핑계잖아 맞아요 어, 그렇지? 한개 부는 거만 응. 잘 나가다, 짚자빠진데. 시작은 좋아. 늘 시작은 좋다, 그렇지? 네. 의지와 포부와 뭐늘 네. 좋다, 그렇지? 근데 끝에서 자빠져서 그렇지. 맞아요. 응? 이제 어떡할 거야. <웃음> 이, 이먼 길을 나를 보러 왔어. 그치? 응? 본인이. 여기 점을 찾으러 올 때는 나 네. 살아보려고 와. 그치? 네. 근데, 어, 해보기를 바래. 음. 이, 같잖아. 그치? 네. 우리 언니가 뽑은 거랑 내가 뽑은 거랑 끝만 다르지. 그치 않아? 네. 근데 어 말씀하시기를 음 정해진 미래가 아니야. 지금이면 안 돼. 정해진 미래가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직업이 스무 가지가더 늘어나. 요양보호사도 따야 되지. 간호조무사도 해봐야 되지. 뭐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봐. 근데 이제는 머리도 그렇게 안 되고 자금도 그렇게 안 돼. 본인은 나랏밥 먹는 사주가 아니라 본인밥 먹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그치? 네. 자기 충돌을 가만히 있는 본인 신체에 쏟지 말고 자기 채찍질을 일로 쏟아야 돼 어. 내가 하는 일에다가 채찍질을 해야지 내가 나한테 채찍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어? 뭔들 못하겠냐? 일을 악물면 왜 착해? 이성격을 가지고 <웃음> 착하지 마 이성격에 거의 착한 분들도 있죠? 이성격에 착하면 하다가 자빠지는 것밖에 안돼 <웃음> 차라리 근데 독하면 서 좋은 사주 더 좋지 아. 그러면은 자수성가형이 되어버리잖아 아. 안그래? 왜왜왜 음. 어? 에이... 왜, 왜 혼자 못살아? <웃음> 누가 잡아먹냐? 어? 사실 1, 1차는 경제적인거 근데 2차는 음. 솔직히 그냥 아직 시도하기 전에 불안감이 커서 그런거 음. 항상 핑계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 돈을 안 버는 날은 별로 없잖아 <웃음> 맞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 맨날 떤들었어요 사치가 심한 것도 아니고 <웃음> 솔직히 근데 진짜 일부는 병원비로만 다 나간 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일 속상할 때가 음, 음. 그냥 좀 그걸로 고쳐진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병원에 다 날렸다 음, 느낌이 음, 나니까 음, 음. 그래서 또 일을 못신 것도 있어요. 계속 음. 내가 알려줄게 네. 앞으로 네. 진짜 운동을 해. 네. 운동을 하고 본인이 부적 하나를 써. 네. 부적을 하나 를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잡기에 타는 부적을 쓰면 돼. 잡기에 타는 어떤 그게 음. 어 우리나 우리는 귀신을 귀신이 존재하게 무당이 존재하잖아, 그치 네. 근데 이런 잡기에 많이 타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잡기가 본인 조상일 수도 있는 거야. 아. 근데 이런 잡기가 많이 타거든. 네. 근데 본인이 어, 원래도 타는데 병약해지니까 더 타는 거야. 네. 그래서 부적을 쓰고 운동을 한 운동을 3 년만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나가는 거야. 네. 그리고 PT 같은 거 받지 말고 혼자 해. 아. 돈 많이 드니까 알지? 네.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나가든 3일에 한번 나가든 본인이 계속 다니다 하다 보면 늘어 네. 그렇잖아 네. 피아노도 뭐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땡땡땡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네. 본인이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째가 된 부족을 하나 써서 그걸 아. 갖고 가 그러면 그 건강 나아질 거야 하고 시작하고 6개월 시작하고 6개월 써도 되고 네. 본인이 경제적인 게 되면 쓰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아. 지금 당장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으니 아.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래서 6개월 지나서 본인이 따로따로 네. 따로 모아서 하든지 아. 아무튼 6개월 딱 해보고 나선 내가 이게 쓰란 말이야 아. 그리고 하면 본인이 건강은 자동으로 사라져 아. 그럼 자동으로 좋아져 그 혹시 좋아... 부적을 음. 하는 거랑 초를 키는 거랑 완전 또 별개인가요? 음, 어, 별개인데 뭐 어, 음, 부족은 아니 초는 음 나중에 나중에 해 나중에 아. 나중에 나중에 조금 조금 본인이 선이 출발선 이라도 좀 긋고 네. 응? 아, 원래 네. 원래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지금 말은 그렇게 들려 지금은 본인이 이 이런 믿음도 없고 또 뭔가에 대해서 방향을 아. 네. 어, 개인한테 조금 쏟아주는 게 내가 볼때 음, 좋을 것 같아 음.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촉힌다고오래가진 아, 않거든 아, 끈기가 음. 맞아요 끈기가 필요해 음, 끈기가 어, 눈에 정정. 확 보이지 않아서 네. 믿기가 좀 어렵고 어. 저지르고 봐야 되는 이 성품으로 들어가거든 그치? <웃음> 음, 그래도 말년에는 문서운도 있고 네. 어, 또 이, 음, 그렇게 가난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게 45세 이후인 음, 거. 지금 봤을 때는 45살 이전에는 너 혼자만을 생각하고 네. 45살 이후에는 두부를 둘러봐라라고 아. 나오는 거 보면 네. 근데 45시 대운인가봐 아. 음. 그럼 그때 결혼 그때인가요? 음그렇진 않아 일단은 본인을 <웃음> 네. 외적 승화를 좀 시켜보고 아. 못난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못났어. 네. 그렇지? 맞아요 너무 못났어. 갖고서 안 예쁜 여자가 어디냐? 마음이 너무 못났어. <웃음> 나름 더못났는데 조금 나아진 거거든요 음, 이게 음, 아주 쬐끔 음. 근데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어릴 때 굉장히 밝지 않았어? 엄청 밝았어요 네. 한 여섯 살 먹어서 천방지축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가 막 사고는 안 치고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음, 음.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애들 모아서 같이 노는 그러니까... 거 좋아하고 좀 사회화가 됐어요 늙은, 이제 차, 나이가 들면서 조금 그게 그러니까 좀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오히려 음. 상처받는 느낌도 있고 음. 이래서 지난 시절 기억하지 말고 네. 앞으로 음 진짜 운동을 한 6개월 해보고 다시 한번 네. 만나보자 네. 그러면 아니 근데 저희가 진짜 3월 중순 지금 원래 3월 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정이 생겨서 핑계 내지마 아니 중간, 아니 중간 <웃음> 이, 이미 해놨어요 예약을 뭐 했어 근데 그게 헬스장인데그 완전 1대1 PT가 아니고 그냥 그룹처럼 그냥 같이 30분만 모여서 하는 그건데 그 헬스장 가면 안돼 보인다. 아, 진짜요? 다 끊었는데. 몇 개월 끊었는데. 1, 1년치 끊었는데. <웃음> 근데 그게 필라테스도 같이 하거든요. 그 안에서 열심히 해 그럼 그거라도 열심히 음. 하는데. 제가 필라테스가 해봤는데 되게 딸, 엄청 딸리더라고요. 아, 꾸준히 를 엄청 해봐야 되겠다. 헬스 못해 보 보니까. 본인. 아, 본인은 헬스 못해. 그럼 그냥 운동을 정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는 게 있으면 뭐 굴러 다니는 게 있으면 굴러 다니는 거 하고 자전거 타면 자전거 타는 거고 뭐 아, 그런 거 해. 아무튼 꾸준히 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자격증 따야지 이 생각으로 해. 아 진짜 열심히 완전 음, 해번 음. 해봐. 6 개월만 음. 지나도 본인이 네. 일단 멘탈부터가 달라질 거야. 아, 근데 부적은 써야 돼. 네. 음. 그때 부적을 쓰던 기도라던 그 운기를 보고 아, 하는데 지금은 운기가 너무 낮아. 아, 음. 그게 너무 없을 땐또 그런 건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중원이 아, 보는 거지. 맞아. <웃음> 어, 본인 경제적인 상황도 보는 거지. 응. 왜냐면 지금은 그것마저 아쉽거든. 음. 맞아요. 지금 응. 이제 다시 일을 다시 잡은 지가 응. 얼마 안 돼서. 응. 기도, 부족, 이 부족의 효과든 뭐 초효과든 네. 일단은 악바리로 한번 해봐. 네. 음, 남의 도움 받지 말고 본인의 도움으로. 지금은 네. 내 도움보다 본인 스스로가 좀 깨어나는 게 좋아요. 음. 아직 젊어. 알았죠? 네. 별 문제 아니거든 보니까. 네. 근데 네. 엄청 심각했었어 진짜로. 아. 자살고는 네. 음, 저승사자와 같아. 근데 왔다 가셨어. 그 그때가 엄청 심했을 심한 게 말도 죽고 없을 수도 있던 시점이야. 아, 그때 일반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한테도 기본적으로 한두 번씩 오는 단계 수준 이 아니면 저는 좀 기... 높아요. 아. 그 수준이 높고 누구에게나 오진 않는데 본인이 죽음을 생각할 맞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그 그치 그때 딱 선생님을 봤는데 영상에서 봤는데 음. 아, 원래 그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고 친구 어머니도 또 이쪽이셔 가지고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니고 집에 다니고 했는데 그때 진짜 죽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만나 뵙고 싶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 만나긴 했어요 음, 살아 살면 되지 그치? 근데 네. 진짜 저승사자가 그 자살구가 드리워졌었어 진짜로 그 마음을 누가 알냐 그치? 네. 아무도 몰라 응? 죽을 각오로 살아 네 응? 죽을 각오로 운동해 이 몸은 그러면 나 이유가 없는 병이라서 네. 마음 잡으면 마음이 강해야 외벽이 튼튼해야 물이 불건 바람이 불건 흔들리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구멍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물도 바람도 숭숭 빠져나가자 오케이? 네 화이팅 자 잘해보자 음. 이것도 인연인지 모르겠지? 네 음. 자.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